이건 보기 어, 이때까지 못 올라가? 원래 설악산이 이렇게 통제되는 건가요? 아 설악산 한번 올라가려고 지금 산 타려고 한번 왔는데 통제가 됐네 이게 뭐야 아니 원래 이래요? 원래 2월 15일부터는 못 올라가? 5월 31일까지? 아 어... 설악산 힘는 거였구나 몰랐네요 이거 하,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? 난산한번딱 타고 딱 내려와서 딱 어? 양양 쪽으로 딱 가서 딱 어? 캠핑장을 가든 딱 바닷가에서 딱 어? 하, 딱 먹으려고 던데 그럼 얼마나 맛있을까 하면서 왔는데 살도 빼고 그러려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아 <목소리> 그 여기서 잘라구요 이것도 다 입었고. 아아 바다를 보고 싶어서 온게 아니라서. 눈에다가 딱 맥주 딱 파묻어가지고 딱 마시려 는데 그리고 쭈구리처럼 먹고 있네. 어.. 잘 나고요 이제 해가 뜨는데 잠드네 지금 자고 내일 봅시다 설악 한계령 한계로 내려가서 다른 박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네. 오호. <놀람> 속속. 나 지금도 제자리 방구석 속. 아. 그냥 조용히 회안 사라 먹으려고 왔습니다 지금 대충 지금 뭐잘건 아니니까 회 지금 딱 먹고 딱 한숨 자고 그리고 집에 가도록 합시다 주번 먹는 건좀 그렇고 힐링도 적당히 해야지 이것도 나태라 게으름으로 바뀌면 안 되니까 바다 딱 이렇게 싹 보면서 좋죠? 멍게를 먼저 조사 볼게요 멍게를 딱 도조사 줘야지 또. 음, 역시 바닷가의 멍게. 아, 내가 즐빨랐어. 음 오늘. 대총봉을 딱 찍고 여기를 한 6시쯤 딱 와서 해를 딱 조사불면서 딱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그리고 딱 자고 먹다가 지금 좀 추워서 좀 닫았는데 딱 열고서 바다를 응? 싹 봐주면 또야 이런 거지 또딱 응? 아,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하나가 아쉬운 게뭐 그것도 나쁘지 않죠 뭐. 광원는 15,000원에 떴구요 멍게5 0 0 0원안치인데 멍게는 좀 적네요 그냥 뭐 멍게는 이 정도면 되니까 아우 도다리는 뭐키로에 6만원씩이나 하더라고 도다리 맛있어 보이긴 했는데 도다리를? 그렇게 돈 많이 주고 먹는다는게 낚시꾼으로써 <웃음> 과거 먹고 말야지 사실 회가 배경이 중요하지 자체가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느 배경에서 먹느냐 직접 잡으면 더 좋고 뭐 그런 건데 뭐 오늘 딱 이거 먹고 딱 자고 여기 우산 들고서 산책을 좀 하다가 그러다 가야 되겠네요. 갑김치. 와우. 소주. 아줌마 여기 소주 좀 주세요 아, 젊은이가 좀 적당히 좀 먹어 응? 그렇게 술 먹다가 인여인간데 응? 인여인간 맞는데 Fire, fire, fire, fire, fire, fire, fire, a y a Paya, Paya, a y c p a 가 나가지 바꾸고 바꾸는 귀찮은 일들이야 잡힐 듯말듯 잡지 않 술도 마셨고 이제 비도 엄청나게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텐트는칠 수가 없고 뭐 치고 싶도고해지도않고 그래도 다큐멘터리 tv에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